사실 제가 원래 이렇게 한 브랜드의 세트를 이렇게 추천해드려본 적이 없어요. 이 에멀전은 그냥 에멀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금방 가라앉더라고요. 확실히 제품을 좀 사용해보면 좀 전문적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보라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스킨케어 추천 영상을 조금 들고 왔어요. 사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들인데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었나 할 정도로 만족하면서 사용한 제품들이에요. 특히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에멀전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데 오늘 추천 영상에는 에멀전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겨울철에 사용하기 좋은 스킨케어 숨겨진 템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데이 퓨리 스킨 픽셀 정화 토너 에멀전 크림입니다. 이 데이 퓨리 제품은 저도 지인분에게 선물을 받고 처음 사용해본 제품인데 사실 제가 원래 이렇게 한 브랜드의 세트를 추천해드려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에센스는 되게 잘 써도 토너는 막 손이 잘안 가고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데이 퓨리 스킨 픽셀 라인이 세 가지가 정말 다 마음에 들었어요. 스킨 픽셀 라인은 백화점 이를 사용해서 피부 정화에 초점을 둔 제품이라 피부 진정, 피지 조절, 그리고 트러블 완화에도 효과가 좋다고 해요. 우선 토너는 산소수 토너라고 해서 이렇게 흔들면 산소수 캡슐이 나타나요 이 산소수 캡슐이 즉각적으로 피부 진정과 보습효과를 주면서 수분 증발을 차단시켜줘요 제가 세안하고 나서 너무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바르고 이거 하나만 바르고 있었는데 확실히 보습이랑 수분 증발이 효과가 있었는지 얼굴 당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에멀전인데요 제가 평소에 에멀전은 유분감 때문에 제가 손도 대지 않는 편인데 이 에멀전은 그냥 에멀전이 아니에요 에센스와 에멀전의 중간이라고 할까요? 바를 때 끈적이거나 유분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촉촉하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데 마무리가 엄청 쫀쫀해요. 이렇게 얼굴이 쫀득쫀득해지는 게 바로 눈에 보이고 특히 이 토너랑 같이 사용했을 때 궁합이 정말 좋았어요. 에멀전 특유의 기름진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었고 또 완전히 흡수가 되고 나서는 보송한 마무리감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건성분들이 한겨울에 이 에멀전만 바르기에는 조금 건조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서 이걸 에센스 겸용으로 발라주고 크림을 발라주는 걸 추천드려요. 이 스킨 픽셀 라인 마지막인 크림은 제가 너무 잘 써서 벌써 이렇게 바닥을 보이고 있어요 이 안에 보시면은 또 곤약 젤리 같은 알갱이가 들어 있어요 이 알갱이가 세라 크리스탈 아이스 캡슐이라고 해서 피부 온도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내리면서 흡수가 되고 수분감을 한층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발림이 굉장히 부드럽고 엄청 촉촉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발랐을 때는 어, 조금 유분감이 느껴지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유분감이라기보다는 방금 막 피부샵에서 관리를 받고 나온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흡수되고 나서는 겉도는 거 하나도 없이 맨들맨들한 피부표현이 됩니다 화장도 밀리는 거 하나도 없고 완전 쫀쫀하게 잘 먹어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은 스파출러가 같이 들어있긴 한데 이게 조금 커서 이통 안에 보관을 하지 못한다는 거? 그거 빼고는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데이 퓨리 스킨 픽셀 라인은 가벼우면서도 수분감을 잡아줘서 굉장히 만족했고 피부 정화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사용하면서 살짝 피부 톤이 전체적으로 맑아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건성 분들은 물론이고 지성 분들에게도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프리메이 하트 리프 카밍 에센셜 패드입니다. 우선 이 제품은 피부 진정에 좋은 어성초로 만들어진 패드예요. 이게 올려놓으면 쿨이 감이 굉장히 좋아서 일시적으로 피부 온도를 내려줘서 피부 진정에 진짜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제 드라이 하거나 아니면 트러블이 난 곳에 3분에서 5분 정도 패드팩을 주로 해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제품 자체가 수분감이 많은 편이기도 한데 에센스 양이 진짜 많이 들어 있어요 거기다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어서 수분 흡수력이 진짜 좋고 아미노산 성분이 또 들어있어서 피부 신진대사를 조절해준다고 해요. 또 제가 이 제품의 효과를 많이 봤다고 느낀 게 제가 원래 얼굴에 트러블이 많이 올라오는 편이 아닌데 한동안 제가 잠을 좀 많이 못 자고 되게 피로한 상태가 유지되니까 얼굴에 한번 확 뒤집어졌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뒤집어진 게 한번 올라오면 진짜 안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성초 제품이고 피부 진정에 효과가 있다니까 그 부위에 이 카밍에서 에센셜 패드를 계속 꾸준히 올려놔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금방 가라앉더라고요. 사실 이건 좀 사바사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면 100% 트러블이 가라앉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좀 효과를 많이 봤어요. 어성초가 저랑 굉장히 좀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성초가 좀잘 맞으시는 분들은 이 제품도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패드 제품은 양면으로 되어 있어서 엠보싱면으로 각질 제거도 한 번에 가능해요. 패드팩을 할 때는 부득 부드러운 면쪽으로 해주고 뒤집어서 엠보면으로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마무리로 또 부드러운 면으로 피부결을 정리해주는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진짜 센스가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뚜껑을 열면 이 집게를 넣을 수 있는 홈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푸쉬라고 써져 있는데 이 부분을 누르면 에센스가 날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딱 밀봉할 수 있게 해줘요. 추가로 이번에 랄라블라에서 단독 런칭 이벤트로 11월 26일까지 9,900원에 판매를 한다고 이 카밍 에센셜 패드랑 핑크 아쿠아 포어 타이트닝 패드도 같이 세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어 타이트닝 패드도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실 사용감 면에서는 아까 그 카밍 에센셜 패드랑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는데 쿨링감이나 진정 면에서는 솔직히 카밍 제품이 조금 더 좋았어요. 얘는 구기자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피부 보호랑 피부 미백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 또 모공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피부 탄력하고 모공 케어에 좋 칠종 모공 개선이라고 해서 모공 면적도 줄여주고 한다는데 사실 저도 이걸 그렇게 오래 사용해본 건 아니어서 모공이 줄어든다? 이건 사실 잘 모르겠는데 세안 후에 모공 속에 남아있는 피지를 정돈하기에 좋고 모공 관리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자극이 좀 적다는 거? 그런 점이 괜찮았어요. 두 제품을 비교해보자면 둘다 쿨링감 면에서는 좋았는데 이 카밍 패드가 좀더 촉촉하고 쫀쫀한 마무리감이라면 이 포어 패드는 좀더 매끈하고 깐달걀 같은 피부결을 만들어줘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닥터더마 스킨 리페어 크림입니다. 이 제품은 한마디로 소개하자면 약간 피부과 재질? 그런 크림이에요 향이 굉장히 파우더리하고 사용감이 정말 깔끔해서 모든 피부가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사용감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발림은 부드럽고 촉촉해서 수분감이 느껴지는데 흡수가 정말 빨라서 조금만 문지르면 피부에 잔여감이 하나도 안 느껴지고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돼요 근처 잠깐 나갈 때 얼굴에 크림만 바르고 나갈 때가 많은데 그러면 은 조금 얼굴에 먼지 묻는 느낌이 나서 항상 꼭 찜찜하지만 파우더 처리를 해주고 나가 편인데 얘는 파우더 처리가 필요가 없어요. 정말 파우더 처리를 한 것처럼 부드럽고 보송보송한 마무리감을 줘요. 그래서 처음 사용할 때는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면 조금 건조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저녁에만 사용해줬는데 이게 속건조가 없고 피부 안에서 수분감을 채워주는 느낌이 있어서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도 충분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제품이 스킨플래닝 개발자가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킨플래닝의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해요. 그럼 뭐 반영구 문신을 하거나 이제 피부과에서 관리 받고 난 다음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확실히 제품을 좀 사용해보면은 좀 전문적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요즘 피부과 갔다 오면은 재생크림이니까 뭐한 번씩 덧발라주고 저는 알러지도 좀 심한 편이라 얼굴이 좀 자주 붉게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걸로 발라서 눌러주면 한 5분 안에 가라앉더라고요. 피부 재생 효과에 좋으니까 연고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민감성 분들에게는 두마락 것 없이 추천드리고 음, 피부 타입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서 이렇게 또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겨울철에 사용하기 좋은 수분감과 진정 효과 만땅 제품들을 추천해 봤고요 저는 또 다음에도 숨겨진 꿀템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